고경도 금융강밀, 내열 합금에 우수한 황상력, 고능률 금융가공력, FMRP 포지티브. FMRP 포지티브는 가공시 종종 발생되는 제품의 강성, 진동문제 해결을 위해 절사성을 향상시킨 코로이 퓨처밀입니다. FML P 포지티브는 넓은 공면의 체결면과 형탄화된 회전 방지면이 가공시 발생할 수 있는 회전을 방지하여 진동을 감소하고 코너를 구분합니다. 특히 체결면보다 큰 여유각을 가진 회전 방지면은 인서트 전둘레에 형성되어 있어 여유각 증대로 고이송 고이 시 간섭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체결을 유도하여 가공 품위와 수명을 형성시킵니다. FMR-P 포지티브 콜더 셋업은 절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방향 경사각을 네거티브하게 형성하여 마찰 면적을 감소시키고 진동을 취소하여 내치핑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FMR-P 포지티브의 인서트와 폴더는 진동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가공 품위와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FMRP 포지티브의 칩브레이커는 알루미늄 가공용, 티타늄과 인포넬 가공용, 경철성용범용 고경도용으로 고객의 사용 조건에 맞게 다양하게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FMRP 포지티브 다양한 칩브레이커 구성은 페이싱, 숄더링, 헬리컬링, 램핑, 슬로팅등 다양한 가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다양한 칩브레이커와 피삭체 재질에 적합한 재종의 조합으로 적용 영역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켰습니다. 안정적인 인선 형상과 체결 구조로 어떤 형상에서도 안정된 가공 성능을 발휘합니다. 코로이의 금형 가공용 퓨처밀 시리즈 FMR P-Positive 이제 완벽한 가공을 위한 코로이의 새로운 혁신이 시작됩니다. 코로이